어? 나도 저 타투만 있으면... 이거 어떡할 거예요? z 야 된다고 요 Z. X가 아니라! 죠 본인이 놀수가 적은 학한테말야 요즘 장난하진아 뭐하는 거야, 이 어. 어. 수민아, 여기 이분들한테 인사해야지. 우리 집 도와주러 오신 분들이야. 해정자매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 같이 기도합시다.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. 아멘. 아멘. 기도꽃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임하시어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안녕. 안녕. 저 오늘 입주했는데요. 화장실 벽에 금강거 수리해주신다하셨는데 왜 수리가 안돼 있어요? 아 어, 수리가 안돼 있어요? 혹시 어느 집이세요? 저번 주에 금전비 계약한 사람인데요. 아 그게. 집주인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전달을 드렸거든요 주인 아주머니 모른다는데요? 계약만 하면 끝이에요? 집볼땐다 고쳐주신다 하셨잖아요 아주마 말만 믿고 계약했으니까 집주인 분이랑 얘기해서 고쳐주세요 어 쓸데없는 거싹다 갖다 버려 그런다고 네 엄마가 다시 살아돌아와?